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. 가을하면 은 체크! 체크잖아요? 그리고 체크랑? 이번에 되게 호피 애니멀 패턴이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가을에 연출하면 좋을지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. 진짜 너무 예쁜 황보 언니예요.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황보 언니 사진을 들고 왔어요. 체크 블레이저에 마린캡, 거기 링 귀걸이까지 저런 검정색 티셔츠를 뭐라고 하죠? 목에 끈이 있는 티셔츠 타이 셔츠, 타이 블라우스 크롭 기장이네요 거기에 검정색 앵클부츠까지 벨트는 GG, 구찌 벨트를 했고 모자나 블레이저 이런 데는 H&M이나 자라 스타일이네요. 굉장히 굉장히 가방은 생로랑 가을에 이렇게 네일에 포인트 주는 것도 너무 예뻐 기잉엄 체크는 귀여운 느낌이 나고 이런 하운드 투스 체크는 살짝 성숙한 느낌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버버리 패턴으로 한 네일 아트인데 보그에 이번에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. 되게 보면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이게 튜토리얼 같이 영상이 있어서 금손이신 분들은 따라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전 똥손이라서. 이번 시즌에 레오파드 제품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. 저는 이런 특이한 패턴은 원피스가 딱인 것 같아요. 위아래 맞춰 입을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신발만 고르면 되니까. 레오파드 원피스에 골드 주얼리를 더했어요. 여기 뭐 자라 개걸이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에 투명한 검정 시스루 스타킹 신으면 섹시 5조 5억배. 대박. 레오파드 블라우스 이건 스타일난다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블라스에 조커 팬츠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레오파드 커플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아는 레오파드 플레어 스커트에 베레모를 더했어요 신원님은 레오파드 니트에 찌창을 입었어요 여기에 벨트에 스터드 장식이 있어서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저런 벨트 하나가 되게 뭔가 느낌 완전 좌우하는 거 아시죠? 벨트 하나로 옷잘 입었다 못 입었다도 살짝 저는 돈... 그런 걸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. 음,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살펴봤고요. 이용하셨다면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